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밌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옛날에 몇년 전이 재밌었어 처음 패치를 처음 하고 나서 제 없나 없었나 보다 혹도 야바이로 있었나 보다 아쉽네. 아, 아파. 그만해. 오, 좋아. 이거지. 가자. 3댐? 잠깐만. 한번 더. 아!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뭐 나올게 있나? <목소리> 오아 <웃음> <웃음> 진짜 개웃기 <괴롭게 웃음> 오 어, 나가시 위치다 나가시 위치 지리네 그냥 포크드 라이트닝 이게 바로 워크래프트3의 힘 이만화를 하자 아, 어차피 이만하구나 그럼 여기서 규탄차다 규탄 나오면은 이거 주공이라서 3데미지 들어가 오케이 이러면은 이억까지딱 쓰면은 중매 터지면서 딱 4공 규탄 돼. 요좋 터지가 너무 좋어 달파 교환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 운이이이 하하하하하하하 9마나 남았는데 9마나 <대망된> <웃음> 하네 9마나 과는데 <웃음> 나를 하자 그게 손짓. 팔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웃음> 어떻게 <어떡해>, 너무 재밌어. 아. <웃음> 어. 일단 가벼운 걸 쓰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찾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BBQ>. <웃음> <웃음> 너의 생각을 보여 이렇게 하죠 아, 야, 그 와중에 낼수 있는 거두 개가 나온다고. 이건 좀선 넘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생상 상상도 못한 선물. 이거 그냥 여기서 땡통을 먼저 쓸게요 카드 발견해야 되거든요? 풀수아비 파편도 딜좀 줄이긴 하는데 소생으로 갑시다 됐어 끝났어 누가 <웃음> 내 카드를 모두 훔친 거야 <웃음> <웃음> <웃음> <같이 돌아올 거다. 웃음> 아니, 아니 오늘 하루에 딱 게임 중에서 존나 웃겨 진짜로 선 시비를 왜 터시는 거예요 어 명치 때려 자신 있나봐 아저씨 죽어요 이러다가 이러다 죽어요 아저씨 아저씨 죽는다구요 아 잠깐만 잠깐만 설마? 아이씨 아아 이 젠장 하수님 아, 왜 안써? 아, 잠깐만 이대로 가다간 내가 이겨버린다고? 안돼! <웃음> 무지성도 나다지 이거 원래 팔코예요 이거 원래 팔코입니다 자생매장 아, 좋아 그럼 판단이야 그래야더 극적이니까. 음, 왔다. 이것이다. 아! 안 <목소리> <목소리> <앉아! 목소리> 出다 ちょっと...